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환경 성애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식품 대란입니다. 올 가을에 식품 대란이 예상이 되어서 이번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이번 가을에 추수의 과일이나 농작물의 수확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최근에 꿀벌과 나비가 급감했다. 꿀벌과 나비가 올 봄에 사라졌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꿀벌과 나비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곤충을 볼수 없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라것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꿀벌 농가 꿀을 만드는데 직접적 피해 가갈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꿀벌과 나비가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하시면 우리 먹거리와 상당히 연관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꿀벌과 나비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한테 문제가 될까요? 꿀벌과 나비는 꽃가루 매개자이죠. 즉 꽃에 있는 수술에서 암술로 꽃가루를 옮겨 다니는 곤충입니다. 꽃의 입장에서는 식물 움직이지 못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향기를 뿜어내어서 곤충을 날아들게 하고 곤충의 달이 묻어있는 꽃가루를 수술에서 암술로 옮겨서 곤충이 꿀벌과 나비 등이 생식을 유도하도록 즉 꿀벌과 나비가 꽃가루 매개를 통해서 과일을 포함한 농작물의 대부분의 어떤 결실을 맺는다 약전세계 식량의 75%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수정을 맺는 것이 적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과일이나 농작물의 수확이 그만큼 어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가을 추석 시즌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소비 욕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과일이나 열매에 관련된 주문량이 폭주가 될 것인데 오히려 과일 열매들이 수확이 덜 됨으로써 생산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의 폭등 먹거리 감소가 눈에 불보듯 뻔히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나비나 꿀벌의 개체수의 급감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서식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꽃가루 매개의 서식지, 꿀벌과 나비의 서식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었죠 사람의 발달과 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산을 깎아서 터널을 뚫고 골프장을 만들고 아파트와 건물이 들어서면서 농촌 지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들이라든지 꽃이 있는 지역이 점점 줄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농경을 재배를 하죠 사과나무만 심는다든지 벼만 심는다든지 보리만 심는다든지 해서 곤충은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싶은데 농경재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꽃만 열리는 것이 되면서 그런 것들도 개체수를 줄이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20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됐고 이 마스크는 펄프 나무에서 왔었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 숲이 황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숲이 황량한 곳에 아무래도 꽃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나비나 꿀벌이 살수 있는 서식지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두 번째는 화학물질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좀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대량으로 재배를 할때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는 일들이 다반사였죠. 근데이 농약은 병충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유익한 곤충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꿀벌과 나비가 농약을 먹음으로써 죽을 수가 있고 그 당시는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약이 뿌려져 있는 식물에 다가가서 꽃에 있는 꿀을 빨게 되면 그 농약이나 황물질을 먹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농약 중에, 니오니코티노이드라는 원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미다클로프리드라는 농약은 특히 꿀벌의 개체수를 급감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미국에서 대량의 꿀벌의 급감, 약 90%까지 급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농약 성분으로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유럽과 미국에 금지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 농약이 중독성이 약하다고 해서 30년 동안 쓰여 왔던 것입니다 이런 농약 성분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써 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위에 있는 공장의 폐수, 중금속이 묻어있는 미세먼지 등 식물이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당연히 식물의 꿀을 먹고 있는 꿀벌과 나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긍이 갈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질소화합물에 대한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축 우리가 집중으로 사육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대량으로 나올 수가 있고 도로 교통에 있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또 질소화합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질소화합물들은 곤충 특히 알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꿀벌과 나비가 태어나는데 방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는 네가지 기체의 기후변화, 액체의 기후변화 그 다음에 고체의 기후변화 열에너지의 기후변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체의 기후위기 바람이나 태풍이 많이 분다든지 액체의 기후위기 가뭄이 많이 심하게 된다든지 홍수가 많이 난다든지 고체의 기후위기 땅에 지진이 많이 있다든지 해일이 있다든지그 다음에 열에너지의 기후위기 극심한 추위가 생긴다든지 극심한 더위로 식물의 피 말라 죽는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극심한 기후위기가 당연히 꿀벌과 나비 같은 곤충의 개체수를 극감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꿀벌의 개체수가 극감한 이유를 여러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따뜻해서 봄인 줄 알고 찾아왔다가 겨울인데 다시 얼어 죽었다 라는 가설도 있고 또한 가지는 꿀벌이 꽃을 찾아온 시기와 실제 꽃이 핀 시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꿀이 꽃을 찾지를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은 있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꿀벌과 나비의 개체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는 자연환경 파괴라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 파괴로 서식지가 줄고 가축 사육 이라든지 교통 차량의 증가 등으로 자연 환경을 교란시키고 대기와 토양과 바다 등의 각종 쓰레기들이 모여서 환경을 오염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 환경을 파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벌과 나비가 수정을 맺어야 되는데 수정을 맺지를 못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농산물의 수확을 줄이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열매 과일의 수확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자연 환경을 파괴 했을까요 바로 인간 우리 자신이죠 우리 스스로가 자연환경을 파괴를 했습니다 기업이 환경을 파괴했다고요? 기업은 왜 환경을 파괴했을까요?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하니까 기업이 환경을 파괴를 했겠죠 그래서 소비를 했는 것을 우리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소비를 더 하려고 쇼핑몰을 계속 뒤지다 보니까 또 기업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방산을 해 짓게 되겠고 일회용 식품이나 일회용 물품을 당연한 듯이 써오는 이런 행태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연 환경에 오염을 만들고 그것이 기후 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곤충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쓰레기를 버려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꿀벌과 나비는 참 사랑스러운 곤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벌의 독침 때문에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자연의 곤충이 전 세계에 약 75%의 우리의 먹거리를 담당을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곤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농약을 안 쓰고,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자연을 환경을 파괴를 하지 않으면, 꿀벌과 나비가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수학을 시켜 줄 것입니다. 결국 자연으로부터 돌아온다는 이런 진리를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